계속 따라와.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? 우리 집 마당으로 걸어 들어온 야생 길고양이 순이. 나도 돌봐주고 아가들도 돼, 오지마. 키워달라고 오지마. 소리치는 걸 오지마. 이때는 몰랐어요. 아가들을 쓰레기 더미 안에 나놓고 나에게 온 거였어요. 고양이. 순이는 아가들과 부조한 날에도 밖을 돌아다니다 들어와 밥 먹고 아가들 젖 먹이고 했어요 모성 본능은 강하다고 느꼈어요 언제나 느긋하게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하늘과 땅과 나무와 풀과 물과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 자연이. 고양이 낭만을 즐기는 야생고양이라고 생각했었지요. 과연 이 아이를 집안에서만 키운다는 게 순이의 행복을 위한다고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 가족은 많은 고민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아직 정답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해답지에 우리 가족이 결정한 생각을 적어서 제출했어요 이제 순이는 중성화 수술까지 마쳤고 회복 중에 있어요 중성화를 하고 건강하게 잘 하고 오면 걱정없이 집 근처를 마음껏 산책하며 자유의 날개를 달고 똥년이와 같이 놀게 할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결정했어요 집 밖에서 산책은 못하게 되었지만 집 안에서의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충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야생으로 살아가던 모습이 없어지고 완전한 집고양이의 모습만 남아있게 될 때까지 가족들이 열심히 모살필게요. 뭐 순이와 아기냥이들 계속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